안녕하세요. 블록 인포의 에나입니다. 오늘은 리플 소식을 전달하려고 하는데요. 최근 리플 CEO가 리플이 코인베이스에 상장되어야 한다며 언급했던 건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더리움 클래식이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 상장한다는 소식과 함께 굉장히 큰 호재의 소식이 있었는데요. 공식 트위터에 지난 6월 11일 이더리움 클래식을 상장한다고 코인베이스가 발표를 했어요. 발표 이후에 이더리움 클래식 가격이 20% 이상 올랐어요 최근 시장 동향을 본다면 20% 상승은 꽤큰 상승폭이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에 이 암호화폐 가격이 다 하락세였거든요 유일하게 이더리움 클래식이 큰 상승폭을 보였었어요 발표 직후에 12.81달러에서 16.4달러로 한시간도 안되어 가지고 급등을 했고요 지금 현재가는 15달러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코인베이스는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총 4개 암호화폐만 거래가 가능하고요. 다섯 번째, 상장 예정인 이더리움 클래식의 경우에는요. 상장 절차를 밟고 추후에 공식적인 상장 날짜에 대해서는 발표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이 코인베이스 거래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코인베이스는 2011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지난 2018년 1월 미국 내첫 합법 비트코인 거래소를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 코인베이스에 상장이 되면 굉장히 큰 호재라고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 피아트 법정 화폐로 코인 구매가 가능한 몇안 되는 미국 내 거래소예요. 신용카드로도 코인 결제가 가능하고요. 최대 단점은 거래 가능한 코인이 4개 뿐이라는 거 그만큼 현재는 메이저 코인들만 상장이 되어 있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가 지금 현재 코인베이스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그만큼 코인베이스에 상장이 된다는 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코인베이스에 상장하는 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 상장 절차가 매우 엄격하고 그래서 지금 설립되고 거래 가능한 코인이 4개라면 말다 했죠 <웃음> 이 코인베이스 측에서 밝힌 바로는 미국 당국의 증권 규정에 따라 코인 상장의 가이드라인이 바뀐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코인베이스가 미국 내 최대 큰 어, 거래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많은 코인들이 코인베이스에 상장하기를 원하겠죠 당연히 일반 기업들이 음, 백화점에 입고되는 그런 절차라고나 할까요 백화점에 입점되는 순간 이 브랜드의 가치가 높아지고 또 입고되어 있는 브랜드와 나란히 한 다는 것만으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잖아요. 약간 코인베이스는 그런 느낌의 거래소가 아닌가 싶어요. 이 리플도 상장 관련된 루머가 계속 됐어요. 지난 1월부터 이 상장관련 루머가 계속 돌면서 가격이 상승했다가 이 코인베이스 측에서 상장관련 계획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이 리플 가격이 하락했던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 리플 상장관련 루머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요. 이 코인베스 이에서는 규제당국이 증권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암호화폐만 거래할 것이다 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는데 아직 리플에 대한 정확한 입장은 밝히지는 않았어요. 뉴스에 SEC가 리플을 유가증권으로 취급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게 유가증권으로 인정이 되면 어떻게 되냐 미국 증권법에 따라 가지고 미국 거래소에서 이 거래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의 코인을 증권으로 보느냐 마느냐가 미국 거래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근데 이 리플의 SEC가 증권으로 취급할 거다 이 이야기가 돌았으니까 아무래도 코인베이스 측에서는 리플을 상장을 시키면 그 추후에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당국의 공식적인 발표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니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베이스 측에서도 미국 규제 당국의 판단에 따라 리플의 상장 여부가 결정될 거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최근 리플 CEO인 브래드 갤링하우스가 코인베이스가 리플을 상장시켜야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SRP는 리플 회사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오픈소스 분산형 기술이다 라고 밝혔고 그리고 SRP를 구입한다고 해서 리플사의 소유권이나 배당금, 수익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다 라고 밝히면서 SRP는 증권이 아니다 라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아무래도 리플은 일반 블록체인 구조하고는 좀 달라가지고 리플을 증권으로 인정하냐 마냐 이 이야기가 계속되는 것 같은데 SEC 규제에 따라 리플이 코인베이스에 상장이 되냐 마냐가 결정되지 않을까요? SEC가 리플을 유가증권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 당연히 리플의 상장 가능성은 없어질 것 같고요 증권으로 인정이 안되면 아마 리플이 상장 1순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코인베이스에 리플이 상장된다는 루머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과연 리플이 상장이 될 거냐 말거냐. 아 이거 좀 관건인데요. 저도 궁금하네요. 진짜 리플이 상장이 될지 말지에 대해서는. 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상으로 블록인포에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